아, 이 색깔이 이렇게 음. 빨가면은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음. 이야. 이게 꽃이죠 아 그게 꽃이에요? 예 무화과는 읍수 묻자 음. 말 그대로 꽃은 꽃인데 꽃이 없는 무화과 아, 우리 한국 최초 이제 무화과 재배가 시작된 곳이 여각이죠 아 여기예요? 예 전국 생산량이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전국 생산량의 90%. 기본적으로 뿌리 할착 활짝. 뿌리가 할착이 얼마만큼 되고 땅속에 있는 양분을 얼마만큼 활성화시켜 주는데서 뿌리 할착도 틀려지더라고요. 그 아쿠도하고 루엔스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말을 해요. 눈에 너무 띈다고. 네, 저는 지금 전남 영암에 무화과 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전국 90%의 무화과를 생산하는 단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무화과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과연 어떻게 미생물로 농사를 짓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그럼 여기서 딱 꺾어요. 이렇게 23개가 돼요 아... 이 열매가 꼭 잎사귀 몸부등에서 그 나오는 그잎사구 가지 새벽에서 이렇게 열매들이 계속... 다형색이 네, 계속 다 해요 200, 아, 이 색깔이 음... 이렇게 빨가면은 익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음... 이야 이게 꽃이죠 아, 그게 꽃이에요? 예, 무화과는 읍수를 묻자. 음. 말 그대로. 꽃은 꽃인데, 꽃이 없는 무화과. 이게, 이제 꼭 우리가 무화과를 먹으면 꽃을 먹는 거죠. 음. 과일 중에 유일하게 꽃 먹는 과일. 아, 잼이네, 잼. <웃음> 잼이야, 잼. 이게 무화과 잼인데요? 엄청 달어 영암이 이 무화과로 유명하다던데? 아, 우리 한국 최초 이제 무화과 재배가 시작된 곳이 여각이죠. 아, 여기예요 예. 전국 생산량이 얼마 정도를 유명합니까? 전국 생산량은 90% 90%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웃음> 엄청나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열대지방 과일이다 보니까 옷지방은 추워서 겨울에 고사를 해버려요. 아. 그리고 이제 해풍이 그막 다트리는 이 지역이 여그거든요 이사호가영양군 바다가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죠 이거는 언제 심으신 거예요? 4월 24일 날 심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정도 많이 큰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편이죠 다른 집에 심었던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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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활착이 얼마만큼 되고, 땅 속에 있는 양분을 얼마만큼 활성화 시켜주는 것 같아서 뿌리 활착도 틀려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관행적인 농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농법은, 이제 뿌리, 뿌리에 이제 중심을 두고, 그 아쿠도하고 루엔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마다 다 말을 해요. 눈에 너무 튄다고 이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오래 심은 걸로 봐서는 식재를 하고 나서 5월 초에 아쿠하고 루엔스를 관주를 두번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른 집이 심었던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농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FMC 코리아의 이동복입니다 저희 농산TV에서 농업에 대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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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에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네. 이제 군에서 판매하는 미생물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 농도가 너무 약하고 매주 가지러 가야 되니까 어차피 봄에 몇번 가지러 가면은 그대로는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이제 아쿠도라는 제품이 미생물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문의를 해봤더만 그 완전 그 100% 미생물을 하게해서 많은 양이 들었다고 해서 올해 이제 한번 써봤어요. 아, 올해 써보셨어요? 예. 나에? 예. 한번친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밑으로가. 아, 그 밑으로 한번 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에까지가 두 번. 두 번. 이제 여기는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해요. 왜요? 이게 무화과가 가을까지 딸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꺾어버리죠 우리가 더못자라게 okay. 예. 어... 한번 간주한 것은 성장점이 좀더디워요 음... 그리고 이제 두번 간주한 것은 성장점이 눈에 띌 정도로는 분명히 나와요 열흘 간격으로 간주로 그래서 비교를 해 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장률하고 알 굽기가 좀 차이가 나와요 이렇그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뛰는 게 벌써 키 크기하고 바닥을 보면 지금은 이제 그그 그 밀가루 같은 그 분들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 두번 간주하고 비한번온 뒤로 우거로 흑한 먼 밀가루 같은 것이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쩌냐고 물어보니까는 좋은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늦게 그걸 알아가지고 늦게 간주를 시작을 했어요. 언제 넣으신 거예요, 그래? 이게 5월 달에요. 5월에 처음 넣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죠. 아...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4월 달. 아, 4월부터 쓰야 되는데. 4월 달에가 이제 뿌리가 이제 막 형성이 돼서 새로 나오는 시기니까 그때 줘야 효과가 큰데 이제 찾다가 보니까 늦게 찾아가지고 <웃음> 5월 달에 네. 이제 해그때니 일단은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일들보다는 천근입니다 뿌리가 천근이라는 말은 뿌리가 얕, 얕게 심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뿌리가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제품 아쿠도 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산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뿌리 쪽에 뿌리, 뿌리를 착근을 시키고 세근을 빨리 뽑을 수 있는 역할을 하, 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그 제품이 무화과에 접목이 되면 뿌리가 좋아져서 무화과 생육이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접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어떨 때 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무화 같은 경우는 월동을 하고, 네. 지금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한 템포 늦었지만 5월달에 살포를 하셨는데, 그 전에 4월 초에, 정 4월 초 정도에, 일단 한 달에 한두번 정도나 간주를 해주시면은, 확실히 빠르게 올라칠 수 있는 모습, 그 수세나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다른 분이 이제 하하고 계시는 그 농작물인데요. 이게 이제 냉해피를 입어가지고 이게 이제 뿌리 바로 뿌리 바로게 있는 몸몸뚱아리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본 가지 사야 되는데. 그러죠. 이이이 이, 이 가지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 가지가 이렇게 죽어버렸잖아요. 아 죽었네요. 음, 딱 죽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가지를 잡아서 키우는데 이제 수확하는 시기나. 수확 양이니 차이가 나죠. 이 굉장히 느려요 수확하는데. 어. 다른 집들은 냉해피를 입다 보니까 어. 이제 이 몸뚱아리나 이제 뿌리에서 진짜 잡는 거죠.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본 가지를 살려두고. 예예. 예. 작년 가지를 잘라서 또세가지에 새롭게 세 가지를 받았다. 무화과는 해년마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가수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쪽 밭에 네 개분 밭을 아쿠도를 두 번을 간주를 한데는 가지가 봄 몸뚱아리에서 많이 나와요. 세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뿌리나 몸, 봄 몸뚱아리에서 잡는 거라고 가지에서 잡는 거라고 수확 시기가 틀리고 그 맛이 틀리죠. 돈을 떠나서 그 선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혹불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그 손충이 무화가에 한번 그 뿌리에 기생을 하게 되면은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아쿠데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네마시에스라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그 손충을 어느 정도 그 부하를 좀, 좀 적게 해주고 그큰 혹덩어리들이 점점 적어지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해봤어요 해봤는데 손충이를 먹으면은 키가 안 크고 한요 정도 크다가 딱 멈춰버려요. 이렇게 안 커요. 그래서 손충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게 저쪽에 그 테스트라는 동이 있어요. 해보니까 그게 잡혀요. 수세가 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농약을 할 경우에는 세근이 다 죽어버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데마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살설충할 수 있는 이제 초기의 방제를 정확히 해주시면은 억제도 많이 되고 그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수세도 좋아지고 이걸 주기적으로 좀 치시다 보면은 이상 밀도는 높아지지 않을 거고 유지만 되고 쭉 끌고 나가면 수확하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Here we go.